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가장 방문객이 많아질 여행지에 대해서 미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0년 7월에 연천에서 포천, 그리고 철원으로 이어지는 한탄강 유역이 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행 트렌드가 언택트가 가능하면서 친자연적인 여행 위주로 바뀌면서요. 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21년에 가장 핫한 관광지가 될 것임 에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데요. 모두 1,16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대략 400배 정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하고 무등산 권역, 그리고 청송군,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한탄강 일대입니다. 이곳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중에서 저는 포천 지역의 이 한탄강 지질공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화저견입니다. 화저견은 우리나라 명승 제93호 이기도 하면서 영평8경 중에 한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화저견은 한탄강변의 13m 정도의 높이로 커다랗게 솟아있는 이 화강암을 말하는데요. 말은 화강암 을 말하는데요. 화저견이란 말은 화강암바위가 볕단을 쌓아 놓은 것 같다고 해서 화저견 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한탄강에 이렇게 커다란 화강암이 우뚝 서있는데요. 날이 추워져서인지 상당히 멋진 비경임에도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언택트 여행지로도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번째는 멍우리 협곡입니다. 멍우리 협곡은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현무한 협곡이 양쪽으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포천 지질공원이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이곳 멍우리협곡에도 트레킹 코스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서 트레킹 삼아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이 멍우리협곡은 대략 4km 정도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멍우리협곡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술을 먹고 넘어지면 멍이 든다 라고 해가지고 멍우리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 번째는 한탄강 하늘다리입니다. 이 한탄강 하늘다리는 2018년 5월에 개장해서 포천 여행지 중에서 핫플레이스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게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한탄강 하늘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이 멋진 풍경을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바로 위에서 한탄강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좋은 거죠. 이 하늘다리는 폭이 한 2m 정도 되고요. 길이는 대략 200m 정도 되는데 높이는 한 50m 정도 됩니다. 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성인 1,500명이 한꺼번에 건너도 문제가 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 번째는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저는 대략 한 3, 4년 전쯤에 이 비둘기낭 폭포 바로 옆에 있는 비둘기낭 캠핑장에 자주 와가지고, 이 비둘기낭 폭포는 상당히 익숙한 곳입니다. 이곳 비둘기낭 폭포는 천연기념물 537호이기도 한데요. 이 비둘기낭이라고 이름이 붙은 유래는요, 근처에 산 비둘기가 많아서, 이 비둘기가 많은 낭떨어지라고 해서 비둘기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곳은 워낙 아름다운 풍경이라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촬영지로도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에 가장 방문객이 많아질 여행지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의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